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 혹은 안 좋은 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김대길이라는 고양이와 벌써 3년째 동거 중입니다. 이름 잘 지었죠? 제가 처음으로 직접 데려와서 키워보던 동물인데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직접 느낀 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과 또안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집에 돌아오면 냥! 하면서 반겨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 너무 외롭더라고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적막함이나 고요함같이 뭔가 사는 느낌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애완동물을 생각했었나 봅니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워낙 좋아했고 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응? 근데 왜 고양이지? 제가 고양이를 선택한 이유 역시 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우선 배변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강아지는 배변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고양이는 그냥 배변용 모래를 준비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손이 덜 갑니다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동물 중에 하나로 그루밍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핥으면 몸을 단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이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고양이 샴푸 같은 걸로 샤워를 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겁나게 받아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고양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또한 고양이는 독립성이 강합니다. 이 말은 곧 개와 다르게 내가 집을 비워도 괜찮다는 것이죠. 개들은 주인이 없으면 우울증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아닙니다. 어차피 고양이들은 하루 20시간 정도를 잠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의 낮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깨어있을 때에도 바깥을 구경하거나 그루밍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인과 노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잘 울지 않는 점이나 사료를 알아서 나눠먹는 점이나 뜻밖의 심장폭행이나 또 뜻밖의 고장난, 고양이 등 좋은 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사람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고양이도 고양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안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안 좋은 점은 바로 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입양을 하려고 했을 때 에이, 그까 그러니까 털 날리는 게뭔 대수라고 내털가리가더 많겠다 싶었죠. 비껴 봐이 힘쓰게 털봐 털! 봐, 털. 침승 털갈이야 네, 새끼야. 근데 막상 키워보니 대수였습니다 특히 여름같이 털이 막 바흡 바흡 바흡 날릴 때에는 미쳐버립니다 게다가 고양이 털은 강아지 털처럼 옷에 묻는게 아니라 박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돌이로 밀어봐도 박힌 털들은 잘 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우다다가 있겠습니다 왜 우다다인지는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길이 보면 그냥 막 우다다다다다다 뛰어댕깁니다 사실 이것도 입양 전에는 에이 뭐 잠깐 그러는 건데 뭐 대수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대수더라고요 아 이게 낮에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할때 뛰어댕기고 막벽 타고 노래하고 이러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전또잘때 예민한 편이어서 시끄러우면 잠을잘 못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와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좀 괜찮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일가 냄새가 좀 독하다는 점? 아 물론 제 냄새도 독하니까 이 정도가 제가 대기리를 키우면서 느꼈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입니다.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좀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에는 제 욕심에 뭔가 좀 이쁜 옷도 입혀보고 싶고 집 앞이나 좀 떨어진 곳으로 산책도 다니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욕심인 걸 알았거든요. 3년 정도 살다 보니 이제는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